이티제는 트의 짜여진 시스템 안에 속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 시스템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 시스템을 만들어 자급자족합니다. 반면 엔팁은 사회 시스템을 파괴할 때마다 일생일대의 재미를 느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이티제는 엔팁에게 팩폭 일침을 날립니다. 넌 정말 내가 그동안 봐온 사람 중에 가장 돌플러스 아이야, 이 악마. 하지만 뜬금없지도 엔팁은 여기서 이티제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내게 이렇게 진심으로 돌플러스 아이라고 칭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이야. 이렇게 다른 행성에 사는 듯한 조합이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다 보면 조금씩 정들고 적응하게 됩니다.